어 사람 목소리다. 파크먼 아, 어디야? 아 깜짝이야. <웃음> 뭐야? 좀비 머리가 있네. 좀비 어 뭐야? 고모야. 어? 아, 있... 야 살려준댔지 가지어어어 어, 어, 만났다. 어, 어, 어, 어. <웃음> 고모 어디 있어 고모? 아 귀여워, 래,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나, 나 <진짜. 웃음> 근데 오늘 또 패치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제 2막인데 패치 에? 어? 어? 아, 왜 이렇게 힘 메가리가 없어요 지금? 아 오늘 마크 계약이 싫다 진짜. 뭔 <웃음> 멘트야 <웃음> 이거? 하기 싫다, 진짜. 아니 이거 무슨 멘트인데 이거는 채팅 차단 없냐 이거 기능이? 마크의 채팅 피, 차단 피, 기능이 있잖아 아아 오케이 오케이 피 해가면 여기 메시지 숨기기 있다 이거 채팅 차단 좀 해야 되겠네 이거 <웃음> 이거 진짜 차단한다고? 아니 이거 채팅 차단 좀 도배 밴좀 해줘요 캐빈님캐빈상 <웃음> 도배 밴좀 저거 <웃음> 아니 근데 서바이벌을 어떻게 밴을 해 사장님도 제정신 아닌데? 야 여기서 청첩장 줄 사람 걸러내야겠다. 야 이거 여기 청첩장 <목소리> 좀. 아, 이, 오! 오! 오! 오! 오! 와 깜짝이야, 잠깐 잠깐 조용 조용 조용 오! 조용 조용 오! 조용. 야, 아, 아! 완전... 진짜 아! 다른 여자한테 관심 어우. 주지 말라고. 밥좀 주세요. <웃음> 지금 돌겠다. <목소리> <목소리> 역시 물이구오자 다. 이어 역시 물이구나저기요 네, <목소리> 네, 어, 어, 아, 아, 잠시만요. 아, 저 죄송한데 지금 아? 저기 자기야. 주최자가 울고 있거든요. 잠깐 말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오는 지는지지던지울던지아안풀야 우냐? 야 우냐? 또 들리시나요? <놀람> 그치, 가지고 아, 자신감을 아, 가지고 이야기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한 손에 끌어, 끌어, 기름 부지 자신감을 가져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이번 실험의 주체자 아, 아. 하트비트라고 합니다. 이거 뭔데? 우우. 열쇠가 들어오 기름 부어야지. 일단 이번 해찬은 준비들의 후각이 발달했다는 컨셉으로 준비를 해 봤고 어 자세한 사항은 디스코드에 올려 놨습니다. 어, 어, 외부분이냐 뭐라고요? 로보다는 협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오늘 탈출 티켓에 추가된 아이템 총 세종으로 독감자 8개로 만들 수 있는 특수 잉크두 개랑 용암 어? 양동이와 가스트의 눈물입니다. 어, 용암 눈물 양동이 가스트? 가스트의 눈물을 씌워 갖다야 되겠네. 내 눈물이 흐른다. 우 독감자 용암 양동이 가스트의 눈물? 이게 재정신인가요, 혹시? 우 파테라 우, 우 아 근데 좀비들이 농사해 놓은 거다탈시잖아 우리 탈출했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워씨 아, 아. 어 뭐야 바로 그냥 바로 딱 끝배송이네? 내 독감자 어디 버렸데? 독감자.. 버렸데? 네, 일단 용암양동이 가스트 눈물이면 일단 아, 지옥을 아, 가야 돼. 어? 가스트... 음, 그래. <웃음> 아니 야 가스트.. 잠깐만 악녀님 자기소개 아니 악녀님 자기소개랑 사운드 조절은 어떻게 해? 근데 이거.. 아니 나 독감자 다 버렸는데 어떡하지? 어디 어, 어디지? 어디? 이거. 우리 그래, 그럼 마을 찾아야 되잖아, 일단. 야, 굳은 일은 파키모가 하자. 네나말 찾아올래? 그러면 은 지옥을 갈수 있게 만들어줘 그럼 내가 갔다 올게 아니 그걸 니가 하라고 부른거 아니야 지금 와. 아니 만들어줘야 갈거 아니야 만들어줘 <웃음> 아니, 가 싸우지 마. 싸우지마 니 저번에 제가 어, 다이아 3개 넘겨드렸잖아요 싸우지마 나안넘겨서이 사람한테 싸... 말해줄거네 그러면 호몽한테도 줬잖아 <웃음> 다이아 싸우지마 아, 나는 3개 있어 내거 내가 구했어 어? 뭔 소리야 거. 하나 구해가지고 내가 두개 줬구만 아니 잠깐만 근데, 근데 나 중요한거 있어 어. 지금 네? 아까 그 자리에 엄청나게 모여 있었잖아 사람들. 빵퍼 됐다. 어나 음. 3% 됐어. 나 감염 수치 빵 됐어. 뭐야 아직도 3퍼야? 아, 아니. 아니 많이 <웃음> 줄었잖아 <웃음> 이 사람들아. 그냥 감염. 니 손가락 있는데. 하나 감염 됨. 니 손가락 하나라니. 지금 패치 노트 보면은 좀비가 밤이 되면 신속이리 붙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좀비가 이제 스스로 대상을 선택하진 못하는데 대신에 좀비는 죽으면 대상 근처에서 랜덤 셀프가 된다고 그 다음에 50분마다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면서 좀비 웨이브가 시작될 거다 엔더월드 사용 금지됐다 아 엔더월드 못 가게 됐네 그 어? 건널대 못 없겠네 그러면 건널대 이제 끝났네 뭉쳐있으면 감염도 엔베만큼 빨리 떨어지고 열명 있으면 20초마다 1파 떨어집니다 1명 아... 이상이면 아 어, 미쳤네 음. 그래. 많이 모이긴 해야 돼. 얘네 음. 모여다니잖아. 아, 그러면은 이제 좀 사람 찾아 모여라 이 얘기네. 잡아야겠는데? 음. 리 되게, 되게 멀리 왔지 않나? 우리 거의 한섬두개 넘어왔잖아. 아, 왔다. 어우 왔다. 어,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오, 야, 근데 와, 바로 아유. 들어와 있어 저기. 아, 여기 여기. 오, 요, 요, 요. 이 마을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마을 버리고 이거 어, 사람 마을 찾고 농사 짓고 그다음에 밀라 벗고 요거 생각해야 돼. 지옥 가고. 나 음. 사람부터 찾아야 되나 그러 일단 사람을 있어. 좀 찾죠. 그러면. 음. Let's go. 아, 저 하늘을 날아가. 날아가도 아요 <웃음> <웃음> 아니, 으악 <웃음> 뭐야, 으악. 의학은.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무슨 방향 기준으로 가는 거임? 일단 가는 거임. 일단 <웃음> 일단 가는 중. 음 오케이. <웃음> <웃음> 아니 고문 <꿈은> 길치인데 근데. 난 그냥 앞으로만 가는데. 난 앞으로만 가다. 아야. 난 앞으로만 가다. 어나 0%됨. 오호 드디어. 사람이 됐군요. 네? 드디어 사람. <웃음> 와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웃음> 어이고. 악녀님 들어오자마자 퍼블 당하고 시작하시네? <웃음> 신고식 하셨네. 좀비들이싸가지가 없네. 안턴가 어, 저거 안턴거 아니야? 거 아니야. 아, 야쿠. 어. 야쿠 <웃음> 아니, 아니, 아, 그냥 어, 에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활용해서 갈까? 지옥? 그냥 어차피 용암 양손기도 필요하니까 음. 사람부터 만나지 않을까? 어 근데 눈지영에어 근데 눈지영 있는 사람 물어볼까 혹시 지금? 야 오로라 오 예뻐 좋아 오 오로라 어어어 눈지영에 이때 어... 눈지영에 지금 빗소리 H2D 요렇게 있나봐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사실은. 그뭐 음, 눈지영이 눈지 여기, 여기 말고 뭐또 어디 있는지 뭐 그니까 소리 질러보라 그래 계속 소리 지르고 있으라 그래 <웃음> 계속, <웃음> 계속 소리 질러 계속, 계속. 우리에게 닿을 때까지 <웃음> 어, 소리 질러 어, 어 폭사를 개 아이고 악녀님 큰일 났네. <웃음> 아이고 악녀 악녀님 큰일 났네. 이거 누가 어, 하는? 하나... 빛이 보이는데 뭐야? 마을이다 마을. 마을이다 마을이다. 일단 마을 좀 봐. 마이겠지 바보야. 아, 사람일 수도 있잖아 찐따야. 아베로 마을인데. <웃음> 뭐야 누가 사람 소리 들리는데? 뭐야야 청새치 빛 소리 여기 있다. 있다. 청새치 가죽 있나? 아, 청새치 가죽 있나? 여기네. 가죽 있냐고 가죽 있냐고. 야 내가 소리 지르랬지. 우와 삼지창이다. 내가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웃음> 야 뭐야! 야저 마법 부여된 삼지창이야 <웃음> 가죽.. 가죽 있냐고 <웃음> 나 가죽 있는데 왜? 어나 가죽, 가죽 있는데 왜요? 아야 아파 왜요? 어 그.. 주민작 중 여기 지금 주민작 중아 여기 가... 내 타운 근데 내 근데 홈타운이, 홈타운이. 내 어우 쉣 7개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 어, 나 천은 안 들었어 비수라 비수라 <웃음> 뒤에 여기 가죽 일곱 개아 아파 아파 아왜야야야야야 어. 좀비 아니 좀비들을 끌고 왔어 아야야야야 터림지면 안돼 왜? 죽었어? 오케이 아니 손님이 아니라 손놈 죽였네 <웃음> 아니 왜야철좀 줘봐 나 여기 서으 안될 것 같은데 손 놈이래 죽이냐 <웃음> 아, 철좀철아철 아, 철 없어 철좀줘봐 어, 어. 네, 철이요? 아 손님이 아니라 어, 여기요. 어 여기 리버즈야잡 하.. 이런 씨 내가 먹었어? 그니아나가보이다 이제 빠개져가지고 못바로 갈지 잘 왜? 왜? 왜? 왜 웃어? 에?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왜? 왜 저래? 아니 그냥 여기 숨어가지고 조용히 있으라 그랬지 너못 팔아 어? 종이? 종이? 종이? 아니 저기 오시는 건 좋은데 예, 에 좀비들까지 이렇게 모시고 오면은 뒤에 뒤에 크리퍼 뒤에 크리퍼 뒤에 크리퍼 뒤에 크리퍼 어, 뒤에 크리퍼 뒤에 크리퍼. 다 열다섯 개 들고 왔어. 좀비였다. 야 여기 몬스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왜 이렇게 살기 안 좋아? 야 근데 어떻게 충절 달린 삼지창고 어떻게 들고 있냐 너? 여기 충절 달린 주민이 있고 저기 수선까지 만들어 놨어. 아 수선까지 만들어 놨어. 아니 좀비들을 왜 이렇게 많이 끌고 왔어? 저희가 그런 거 아님. 아니 나 원래 저번화까지 좀비 한 마리도 없이 똥오나 많이 노리는 많이 오게 있어. 아니 그리고 어, 비틀아. 잘, 잘 생각해. 어, 이게 더 버티기 쉬워. 우리가 경험자라서 알아. 랑따. 왕따? 그리고 완따라 그랬냐 너 지금? 아니 누나 지금 야 친구도 없는 게. 친구 <웃음> 나 친구 많아. 여기 주민 마을 애들 다나의 친구야. 야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확실히 감염 수치가 안 오르잖아. 어 근데 이말 너무 별로다. 갑자기 별로가 됐어. 원래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열 명이 넘으면은 어, 몇, 몇 초마다 18씩 떨어지거 별로라는데 죽이고 여기 차지하죠. <웃음> 아니, 와서 별로가 아니라. 아야될거음아아 <웃음> 아. 죽어. 아우 씨. 근데 아까 5 0분 마다, 몸이... 뭐가 있다며 아, 얘는 지금, 빠르구나 살짝, 지금, 시간이 어, 신속금 발려있어 어, 지금, 지금, 느려 지금, 지금, 느려진 금같금 주민 다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이금이금 지금, 지금, 지금, 어디가냐고 야 임마! <웃음> <아이씨. 웃음> 야 근데 여기 크리퍼리 이렇게 많아 아 우리, 우리, 우리, 죽어 우리, 우야우야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괜찮아, 나 삼지창 있어. 어디 들어가봐 물로, 어 가봐 가봐. <웃음> 어. 가봐 가봐. <웃음> 와, 근데 삼지창 좀 강력하긴 하다. 우리 비수리 원거리 딜러로 하나 데리고 다니는 거 어때? <웃음> 어 음, 좋은, 좋은데 좋은. 내가 탱커. 디디디디 게다가 원투에 나왔어. 어 됐다 됐다. 진짜 좀비인 줄 알았네. 빨라. 아 몬스터 드럽게 많아 여기. 잠깐 아... 무슨 일이야? 어? 어? 딱 봐도 유성이 지금 어디 터졌다 이거. 오. 리 빠이트러... 아... 근데 이거 뭐 다시 매꾸면지 뭐. 귀여니까수 있지. 와귀데 와. <웃음> 와... <웃음> 아, 꼴기 싫은데 나 같이 줄들 맞아. 어? 나 결혼 안 해서 난 몰라. 평생 모르겠다 야. <웃음> 잠깐만. <웃음> 내가 나갈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귀여우니까 괜찮아. 귀여우니까 <웃음> 괜찮아. 근데 야 몬스터가 너무 끊 없이 와서 이거 진짜 블럭 두를까? 여기 두고자, 두고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울타리 만들게 나 그러면. 집좀 만들고, 만들고 있어봐요. 저는 그러면 광물 좀구해누그러면 오케이. 중용 나 울타리 조합법 알려줘. <웃음> <웃음> 아, 막대기 아, 두 개를 너무... 중간에 두개 놓고 양쪽으로 야, 판자.. 왜? 아, 아, 아, 짝대기 두 개를 오, 했다, 했다, 아, 그렇지, 했다, 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천재. 아, 천재? 케빈님! 유성 지능 약간 아, 케빈님 자녀 수준으로 해가지고 눈높이 아, 교육해 주셔야돼요 어.. 맞아 싱크빅 해줘요 싱크빅 아, 아 어, 그러면은 일단 다음 달부터 구몬부터 하는 걸로 이거 몬스터만 막기. 일단 좀비는 어쩔 수 없어. 좀비는 뭐 블록 쌓고 넘어올 테니까 어쩔 수 없고. 음. 어. 어, <웃음> 좀비가 나무 줘. 좋다고... 어 개꿀. <웃음> 어 그쪽 오고 있지 울타리. 다 했다 그러면. 됐어 됐어 됐어 됐 거미 빼고는 못 넘어오긴 하겠다. 어 일단 일반 몬스터는 <웃음> 이제 못와 야 좀비 좀비 넘어왔다 <웃음> 아휴 씨 이거를 아휴이 씨어야야 어, 이거 많은데? 아 씨, 잠깐만 나왜 피가 없지? 아니 좀비 들어왔다고!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울타리 안 해! 어디 아이 그거예요 나무 준 좀비인데 제. 아니야 나 때렸다고. 어 때렸어요? 아 때렸으면은. 때렸으면 안. 어 나무 준다. 또 주고 갔는데. <웃음> 아 나무 주는 어? 거야? 오해해서 미안해. 어또 <웃음> 어, 왔어 미친. 자 행운 줘. 컷드 요런 데다 이제 캡슐 설치 또. 행운 줘. 아이 뭐야? 아얘아 아, 플레이어가 아니었어. 이런. 탈출, 아. <웃음> 나무 게이드. <웃음> 어 나무 고맙다, 좀비야. 나무 고마워. <웃음> 뭔 소리야 이거? 아 이것도 뭐야? <웃음> 이건 뭐야? 이거가 좀비 웨이브인가? 아 이제 이게 그럼 근처에 좀비들 다 주고 이제 ]인가? 몰리는 건가? 이거 아, 잠깐만. 나 감시탑 좀 지울게. 주변 좀 보고 있어야겠다. 불안하다. 그냥 돌로 지 되는 거 아니야? 리해할때 되니까 이제 또안개 무섭네. 이거 또 밑에다가 것좀 깔아 놔야 되 어때? 왜? 지금 주변에 누구 보임? 몰라요. 근데 이거 우리한테만 안 오면 개꿀이긴 해. 어디 어올 어디 어올 어, 야, 좀비가 여기에 왔어? 들어오려고. 어딜 들어올라고 어딜 나나나 가까이 젖어. 올라가 봐야.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지? 어, 뭐야, 개셌네. 어딜 보자. 아, 근데 이거 와, 울타리를 또 어떻게 쳤네. 어, 쳤어. 다 쳤어. 지금 다 보호해 놨어 일반 몹은 못 들어와 지금. 어, 아, 얘네 어, 못 들어오긴 하네. 아까 좀비 레이드 그거 아니야? 그 어... 얘네 좀비가 안 와간데. 이게 우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지. 대상이. 딴데간 거지. 어, 어. 좀비 한테 쫓기고 있는 사람 이거 밑에 햇불... 햇불 하면 되지? 그럼 내가 떨어죽지 않아 바보야 이거 옆에다 벽 쌓아놓고 그냥 밑에 햇불 하나 넣어고 계속 떨구면 안 돼? 어? <웃음> 해 <웃음> <얘 친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할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지금 우리 쪽으로 안온거 같잖아, 지금. 안 네? 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좀 다이아가빠나 이런 거한 만들어볼까, 지하 가서? 아, 지하 가자고? 어. 그러면그 아까 구멍이 판대에서 흩어져야 될 듯? 다시 아, 아, 아. 여기 여기 뭐, 아, 여기, 왜, 쪽으 아, 예, 예, 이 아, 여기? 네네, 오케이, 내려갔어요. 굿, 오케이, 굿, 오케이, 굿. 나도 아, 아 잠깐만 야 울타리 터진 거 같은데 어? 밖에? 어, 어? 유성 죽었는데? <웃음> 뭐야? 아잇! 뭐야 유석 헉! <웃음> 유석템 수거해 놔 유성템 수거해 놔템 먹어 나템 먹어 나 유성 어디서 터졌어 이거? 진짜 이거 헉이다 그... 어디로 갔을까 나이나 사람? 있는데, 나 있는데 아 많은 아침반 어차피 주어지니까 금방 오겠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상자에다가 <웃음> 넣어면 될거 아니야? <웃음> 루비아리도 죽어서. 여기까지 파는데 일단 심층감까지 좌표 안나오잖아 여기 네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서 이거 다이아 가빠라도 아니 또 잃어버렸네 한편마다 잃어버려 쟤는 <웃음> 상습 이산가족법이 정도면 <웃음> 일부러 저런걸 상습적인 이산가족법이에요 어? 잠깐만 다이아? 그럼 요 근처 좌표긴 하나보네? 일단 근데 철도 많이 없어서 어? H도 죽었다 20마리 쫓아왔대 눈마을 도망가... 어? 눈마을 근처 20마리 있다고? 여러분 이거 지금 나 이거 캐고 있는 거 판단 맞나? 같은데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어 지금 그건 맞는데 나나 캔게 너무 없어가지고 몇개캔데요 올라가시죠